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하이에이스 네오 만년필인데요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에서 나온 만년필이고요 가격은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소개할 건데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만년필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으로 해서 블랙에다 캡은 일단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만연필이기 때문에, 세일러는 당연히, 어, 컨버터 같은 경우는 컨버터 전용 구역이 있구요. 전용 구역에 따라서 전용 구역, 전용 구역, 어, 전용 구역에 컨버터를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별다른 외관상의 특징은 별로 없어요. 외관상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캡 부분이, 캡 부분이 은색이란 점과, 그 다음에 여기 클립 부분이 은색이란 점 말고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 외에, 안에 펜촉은 해보도요. 록할게 펜촉은 역시 셀러와 닫게, 셀러 답게 여기 하트 문양, 여기 하트 문양 일단 홀이 홀이 파져 있고요. 하트 문양 홀이 파져 있는다가 데 여기 피드 부분을 보시면 피드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깎아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깎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는 사각사각 거리는 필기감이 상당히 깔끔해요. 깔끔하게 사각사각 거리는 필기감이 있어서. 지금 잉크가 조금 안나오는데 안 쓴지 좀 돼가지고 상당히 잉크가 사각사각 거리면서 잘 나오는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안 쓴지 좀 돼가지고 잉크가 조금 안 나오는데요 조금 흔들어주면 금방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어, 너 잉크 다 떨어졌니? 잉크가 다 떨어진 건 아닌데요. 제가 아마 좀안 써서 어쨌든 필기감 자체 는 나쁘지 않은 필기감입니다. 필기감 자체 나쁘지 않고요. 역시 필압에 따라서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어느 정도 그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굵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굵기 조절이 가능한데 대신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약간 조금 딱딱해요 딱딱해 촉이 좀 딱딱해가지고 촉이 좀 딱딱해서 어 딱딱해서 이게 촉이 좀 딱딱해서 피감 자체는 사각사각 거리면서 나쁘지 않은데 약간 굵기 변환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필 영상을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잉크가 조금 굳어가지고 시필 영상을좀못 보여드리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